오늘은 갯마을 차차차 최령지로 유명한 포항시 청안면 일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추수를 하지 않은 청안면의 황금 들력이 유난히 푸르고 하얀 가을 하늘과 대비가 되는군요 저 멀리 뒤쪽으로 보이는 비악산 줄기를 따라 맑은 하천이 흐른다고 청아라는 지명이 생긴듯 하군요 강을 따라 은어와 황어가 많이 올라옵니다 여긴 아름다운 학교로 유명한 청아중학교 진입로입니다 길 양쪽으로 늘어선 은행나무들이 멋집니다 아름다운 학교로 이름난 청아중학교는 한채영, 김민선이 출연한 여고시절 영화 순정 등 많은 영화를 촬영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학교 옆에 기청산 식물원도 있고요 아직 따지 않은 사과즐이 많네요 드디어 공진시장으로 불리는 청아시장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장이 서지 않아 한산한 편이네요 공진 방학관 드라마 속의 가게들도 보입니다. 나리다 아, 이제 장난 아닌데 사람 세많다 요즘 부쩍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군요. 공진 세탁소도 있고 여기는 오래 전부터 있던 청아시장 도로변의 가게들입니다. <목소리> 그기 청아 농조종료 수정 다방 옛날에 있었던 그런 가게들이네. 청아 삼글이. 응, 생각이 고 보라, 아니, 보다 숲보다 나 대남부있었식도는데이 슈퍼. 집도 슈퍼가 었는지 여기가 다어리도구나 청춘카페도 있었어? 청춘카페 주인공들이 아, 여기 들 커피 마시고 했다고? 아니? 어. 아, 이건 실제 아니라. 아, 이곳은 아, 세트가 아닌 시장 안의 청춘 카페입니다. 요 철물점하고 그대로 다 있다. 철물점은 그반장이잖아 홍반장. 아 그래? 그래. <웃음> 홍반장 집이야요 철물집이? 그래. 어. 남자 주인공인 홍반장의 청고철물입니다. 요즘, 요즘에 그래. 아, <웃음> 드라마 촬영지를 순회하는 투어 버스도 있고. <웃음> 여청화장식이나 이런 집들은 다 그들이 있던 집들이다 여기가. 여기 어시장이었는데 여기가. 어. 그리 여기 시장식기 식당이 옛날부터 원래 있던 집이야. 요즘 돈이 엄청 많이 온다. 시장식 육식당과 시골식당은 원래 있던 가게 가게입니다. 이 삼겹살하고 했다고 한 봉지 5천원이네 아세 봉지 5천원이네. 시장에 가면 맛있구나, 만나는 맛있고. 추억의 뻥튀기도 보이는군요. 요새 장사 잘 됩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웃음> 고맙게도 인정스런 사장님이 맛배기도 주시네요. 다음 추억에. 뻥튀기 소리가 더욱 정겹게 들립니다. <웃음> 맛있게 뻥튀기까지 주시네. <웃음> 아 공진시장. 왜 이름을 공진시장이라 했지? 어? 어, 오, 오징어가 완전히 트레이드 마크네. 어. 공진시장에 <웃음> 설치된 오징어 조형물입니다. 왜왜왜 공진시장이 됐나 근데 아, 아. 그러니까 네, 게 아니에요. 공진 문구 그거는 다 드라마에서 네. 만났어요. 수... 드라마의 어, 공진 문구와 맞아요. 공진 쌀가게도 맞아요. 있고. 어. 예, 배경 서울 기도 아, 있죠. 아, 어, 어, 원래 지명이 있는 이제. 네. 그 식당 이 집이 진짜 유명한 데. 삼거리의 정일 식육식당. 아. 시장 식육 식당과 더불어 호황 시내까지 알려진 영일 식육 식당입니다. 두루치기 이 이름 뭐라 그랬지? 짜그리 짜그리 그래. 짜그리 짜글이. 짜그리는 삼겹살도 맛있고 유명한지. 뚝배기 두루치기인 짜그리로 유명합니다. 썸네, 그래. <웃음> 에이 진짜 할머니 있을 때부터 우리가, 내가 왔었는데. 그래. 여기서 위치나이 집이. 보여주세요. 네. 뭐 여기도 영화 여기도 영화 나왔어? 응? 여기 대마 차차차 영화 여주인공 신민아 씨가 여기서 순대국 먹는 장면을, <웃음> 장면을 <웃음> 촬영하였습니다. 네, 맞아요. 아, 유명하죠. 아, 이 집은. 드라마에도 유명한 집인데 이 집. 네.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한낮의 커피, 밤밤의 맥주집. 군밤에 번데기와 삶은 옥수수도 보이고 번데기 도있고 네. 차로 수수도 월포는 이 앞쪽에 있는 거고 오늘 드라마 촬영지인 월포해수욕장 이갈이 다점망대 어, 청진항의 빨간등대와 윤칙과 패러글라이든가. 그리고 사방공원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식육식당 신미나가 앉았던 자리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 집에서 유명한 두루치긴 짜그리를 주문하고 국물이 짜글짜글 있고 이게 그렇게 이런 두루치기가 좀좀 특이하지 하긴 고기도 먹고. 국물이 있어 불에서 자글자글 데우면서 먹는 두루치기입니다. 저기 얼마나 그렇게 먹던데. 많이 많이 좋을 때 많이 와도 이 집이 저기 시장 식육 식당이 원래 처음에 이렇게 크게 했고 유명해졌고 이 집은 처음에 이게 식육 식당을 했죠. 할머니 있을 때는 그냥 밥하고 나는 뭐, 생선 이름도하고찌개게이 그랬거든, 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게, 그마뭐 맛있다. 쌈싸먹먹어더이아가빠 엄마가 하면 맛있다고 만나. 이 아, 니 너무 뭐 가게 그런 게안 해도 상추에 향긋한 맛이 나는 깻잎 한 장을 얹어. 쌈을 싸서 먹으면 더 맛납니다. 청아장은 일과 육 오일장이 섭니다. 음. 일장일5일장 시 시장 위쪽에 정일 식육식당 이 집이 먼저 소문이 났던 집입니다 서핑하기 좋은 파도네요 월포리에는 오래전부터 있던 전통 있는 백번의 집도 있고 월포해수욕장에서 서핑도 많이 합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경관의 이가리 다점망대입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백파가 너무 멋집니다 거대한 거북바위도 보이고, 아름다운 무지개 같은 청진항으로 왔습니다. 굉장히 선명하네. 이게 무지개 다리 같은데. 야, 우리가 청진에 온걸 축하하는 의미, 반기는 의미로 무지개 가았다 청진에 온걸 환영해주는 무지개 같군요. 해진리에 있는 해진해의 윤치관에요. 홍반장이 뛰어 올라가던 계단도 보이고. 윤칙과 바로 앞에 작은 어항이 있네요. <organizational> <gest> 이제 여기도 명소가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빨간 등대에 무지개까지 걸쳐있네요 청하면 청진 일리와 1리의 전경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성공적인 사방사업을 기념하는 사방공원 무궁봉 정상의 배가 보입니다 무지개 속으로 들어가 있는 멋진 카페 여기는 항상 3층까지 꽉 차는 곳입니다 행운의 상징이라는 쌍무지게까지 보이는군요 놀베의 놀이세상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영상을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